어,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내집 마련을 원하실 때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거나 뭐 KB은행, 국, 한국감정원 이런 게 발표하는 아파트 시세 그리고 네이버 포털에 나온 매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신뢰했던 이 모든 정보들에 굉장히 차이가 있거나 혹은 거짓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런 강력한 말은 잘 안하는데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집을 사는 것들은 저를 포함한 이런 여러분들한테 평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몇 번이나 집을 사겠습니까? 전재사이나 다름없는 돈을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되는 주요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결국 손해는 저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실거래 가격 조작 의혹입니다. 사실 이게 의혹이기는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이긴 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를 만약에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약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 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빠르게 반영을 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국회에서 공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16,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잘못한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중에서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그러니까 늦게 신고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사례 중에서 상당수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거의 절반은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가 뭐냐면 새로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아파트의 가격 거래 중에서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입니다. 어, 그러면 이 신고가가 왜 갑자기 취소가 됐느냐. 이 신고가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최고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구나 라고 해서 상승폭을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집값 띄우기라고 많이 하는데요. 요 집값 띄우기가 여러 곳에서 시도된 것 같다는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 해지가 2,099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4.7%에 44 달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거래하고 계약을 해지한 거야 이것 중에 44%,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최고가 거래였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가격을 먼저 띄워서 실거래가를 띄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추경매수를할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계약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계약해지가 4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7%가 최고가였고요. 경기도와 인천은 한 25% 정도 되는 비율이 최고가 신고된 이후에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가 취소가 어떻게 되느냐. 1년 뒤에 아니면 뭐 1년 4개월 뒤에 계약이 취소된 건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뭐냐면 잔금 기간을 길게 한 다음에 계약하고 나중에 취소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의심이 되긴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고가가 찍히게 되면 어 이거 집값이 많이 오르는구나 나 추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은 정말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문제 커지니까 국토부가 이걸 뭐좀 좀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실거래가 해봤자 과태료가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거죠. 자 여기까지가 실거래가 의혹이고요. 이거 이외에 잡다한 것들도 조금 더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허위 매물인데요. 허위 매물, 집값 담합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얘기를 한건데요 허위 매물 사례가 9 8 9 9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짧게 말할게요 왜냐면 어,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허위로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건들이 2021년 한해에만 6만 7천여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누가 잘못이라 하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높게 받고 싶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담합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경쟁이 치열한 공인중개사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시세인데요 부동산 시세 발표하는 곳이 두 개가 두곳 있습니다 두 개라네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 부동산원 그리고 다음은 kb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한국 부동산원은 아까 말했던 그. 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있다고 얘기했던 실거래가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요.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매주 발표를 하게 됩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민간통계인데요. 일단은 실거래가격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실거래가격이 없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좀 거래할 만한 사례가 있느냐 없어요? 아 그렇다면 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표본은 훨씬 많은데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두고 어, 정부, 민간 이두 통계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라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프롭테크라고 하는데 프롭테크에서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 통계, 민간 통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데이터를 민감하게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고요 향후에 프롭테크가 좀더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좀더 자세하게 모이게 되면은 그때는 해결되지 않을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뭐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뭐 정부가 문제가 있네 뭐 kb 시세가 높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시스템 구축이 미비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실거래 가격 시세 현황 매물 허위 사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어, 집값이 우리나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어, 사회 문제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조금 더 빠른 조치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살집 채널의 의견입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